줄게. 근데 이거 먼저 먹어. <웃음> 먼저 좋아, 이게 알았다. 까까. <웃음> 아 오늘부터 충격적인 소식으로 이신녀가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어? 앞으로 새끼를 다 고구마 100g, 닭가슴 100g. 야채 짠.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와 새끼라 어떻게 1,2주 동안 먹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에서 맛있다는 닭가슴살을 또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원래 아침보다도 더 푸진한 것 같아요 짠 이거 쓰잖아 응. 왜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다이어트는 식단을 지키는 이유고, 나이를 낳고서 한 번은 라인을 잡아주려고 홈체를 좀 했어요. 식단을 병행하지 않으니까 말짱 보름을 들더라어요 고구마 진짜 맛있는 고구마. 음~ 음~ 음~ 음~ 음~ 음~ 알있다 음~, 맛있어. 음.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내가 오늘 뭐 먹을지 고민을 1도 안 해도 되는 어떤 심적인 안정 그리고 아침 기준으로는 이게 훨씬 더 제가 먹던 것보다 더푸지해요 아빠? 엄마 어디 있어? 아니야 나는 너의 친구야 아니야 엄마 맞는데 컨셉이지 아빠? 응? 어쩔 수 없지 음, 우와! 우와! 우와! 음, 맛없다! 포도! 음, 이건 곰포도 어찜면 음, 맛있다! 아이고, 맛있다! 음, 고엄다 그그그그그 맛있다! 이거? 아, 너는 9 6 g 에엄마 고구마란 말이야. 껍질까지 먹어야돼아있 오니까 다다 음. 음. 음. 음. 여기 있네, 여기. 응. 옳지. 음. 맛있나? 맛수 아, 아빠 박수안 치네. 음. 음. 고구마를 갖고 있죠? 고 음? 고구마? 응. 음. 내꺼도 더 구워야겠다 얘가 빼서 먹었기 때문에 리필해이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고구마거든요 우리 반반씩 나눠 먹자 이거 내꺼 이거 니꺼 줄게 근데 이거, 이거 먼저 먹어 안 돼? 좋아 이게 알았어 아주 맛있는 건 기똥차게 알아요 아 벌써 근데 배부르다 응. 어? 안 먹었어. 이따가 맛있게 또 짜줄게. 없다는 걸딱 확인시켜줘야지 그다음 음식으로 잘 넘어가더라고요. 신기한 게이 친구도 무한정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. 아주 훌륭해요. 고구마를 30분 정도까지 푹 짜주면 고구마가 그냥 녹는 고구마가 되더라고요. 음,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고구마로 탄생하게 됩니다. 물 뒤에도 숨을 줄 알아야 되고요. 음. 내 <웃음> <웃음> 음. 소중한 0.5g을 떼줬다. 응, 응, 응. 음. 음. 닭가슴살이 자꾸 제걸 뺏어 먹네. 응, 음, 여기 땅. 너가 최대한 집어 먹어. 음. 헉? 어? 오다가 보니 있어. 어딨지? 풀 어딨지? 응? 응? 여깄네 간질간질 간질간질 젓가슴살 응? 간질 응? 먹고 얼른 저기 씻고 양치하고 어린이집 갔다 오자 어린이집에 집에 한 2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음. 그래 아주 꿀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음.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신혜는 이제 수업일수다 채우지 않아요 되기 때문에 헬스부에서 채울 예정입니다 신혜 브이로그 갑니까? Let's do this 음? 응? 어? 어디갔지? 응? 응? 응? 응? 가 <웃음> 저도 이제 킹카 시절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킹카가 이제 신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킹카 시절에 아? 내 눈에 안 보이면 남들아야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으 <웃음> 나중에 충격을 받았죠. 나는 못 보고 있는 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. 아 근데 이게 닭가슴살 100g 다 먹으러 오니까 끝에 아니야. 그리네 까치가 어떻게 해? 야지. 까치 어떻게? 야. 응 그치? 까! 루이덜. <웃음>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냠냠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까! 이거 먹고 귀 자라자~ 떨어려가지고 귀가.. <웃음> 실종됐어요. 이거, 이거 먹어. 응. 여기 있네. 이거, 이거 드세요. 이거, 이거 뭐야? 보셨죠? <웃음> 내가 주는 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걸또 알려주네요. 응. 응? 어? 디 갔지? 자꾸 장난을 거는 거 보니까 잠시 어디 있지? 어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어디 있지? 아, 아기다. 엄마, 엄마, 야, 이 야. 야, 음, 귀다. 봐봐, 봐봐. 엄마 많이 먹었나 볼까. 어, 배부르네. 이제 그만 먹자 이제. 근데 고생했다, 준야. 수월하게. 이 새끼나 해. 똑같은 메뉴를 먹으라고? 내눈 앞에 지금 식빵을 보는데? <웃음>